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가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저도 20대 초반부터 가슴 통증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흉통 뿐만 아니라 갈비뼈나 등에 담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족도 여러 번 있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다가 가위에 눌려서 힘들어지거나 숨이 잘안 쉬어지는 그런 경우 말이죠. 가슴 통증은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어,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 심리 불안, 두근거림, 우울증, 무기력함, 경련, 뭐 이런 증상들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황장애가 단순히 심리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 통증이 생기시면 주로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어떤 질환들을 많이 의심하게 되는데요. 질환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가슴 통증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오늘의 운동을 따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슴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 혈관장애나 어떤 심장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슴 근육의 단축으로 어떤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관장애나 심장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 근육 하시면 은 가슴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가슴 근육의 범위는 가슴과 이목 사이, 그 다음에 이 쇄골과 이 어깨 부분, 갈비뼈 사이사이 마지막으로 갈비뼈 뒤쪽에 척추랑 연결된 등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들의 근막들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연결선상에 광범위하게 묶어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된 다른 근육에도 단축이 와서 사실은 범위가 요만큼 단축이 오는 것보다 이만한 더 길어지는 어떤 단축이 오게, 그 연결선이 더 길어질수록 장력이 세지잖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저항력과 장력이 생기면서 몸을 압박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이 서로 늘러붙으면서 단축되고, 목부터 어깨, 가슴, 복부까지 연결하는 라인들을 같은 선상에 생각하셔가지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근육은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지기 쉬운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눈하고 머리 부분이 전면부를 위치해서 계속 앞으로 보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목이 자꾸 앞으로 나오고 거북목이나 굽은 등은 사실은 쉽게 올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가 굽어서 단축이 되게 되면 그 힘이 적어도 두 배에서 세 배, 많게는 몇십 배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목이 앞으로 나올수록 가슴이나 어깨에서 받는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잡아주는 근육들이 그 무게의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앞으로 1cm, 1cm가 만일 앞으로 포워드, 앞으로 전면으로 튀어나왔다 앞으로 빠져 있다 하시면은 그때 받는 어떤 무게가 2kg 라고 한다면 2cm 가 나오면 4kg 가 받게 되고 3cm 가 앞으로 포워드가 되면은 8kg 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배수로 목이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 뒤쪽과 이가슴의 어떤 텐션 들 단축들, 구축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장력이 발생된다. 근데 배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두 배. 2배... 네배 여덟 배 16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업무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이 자세가 얼마나 튀어나왔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어떤 피로감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업무를 똑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피곤하거나 문제를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 가슴에 걸리는 어떤 텐션과 목 뒤에 걸리는 텐션이 어떤 부하, 어떤 중력의 힘이 굉장히 세다. 그 작업을 하거나 뭐 어떤 집중을 할 때만 중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거북목이 된 상태에서 하시죠. 머리의 위치가 목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뛰어나올수록이 면적이 넓어지죠. 이쪽 이렇게 튀어나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중력이 밑에 잡아당기는 힘의 영양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더 단축이 가속화되고 단축된 상태에서 더 이상 단축이 안 되면 그 근육들이 구축되면서 아예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물들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있는 사이사이의 늑간근이라던가 가슴의 흉근이라던가 아니면 쇄골 밑에 잡고 있는 어떤 가슴 근육. 이런 근육들이 다 압박이 오게 되면 은 그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꽉 조여지기 때문에 간절을 압박하고 안쪽에 있는 장기까지 다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아나뭐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자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쏙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부위는 스스로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할때 단축된 상태에서 움직여요. 등근육 운동을 한다. 그럼 등을 뒤로 제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슴의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늘어나야지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잘 수축이 될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스스로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단축과 구축이 오신 분들은 통째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등 근육을 운동을 했을 때등 근육이 쓰이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허리 근육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으신 분들, 가슴 근육들의 단축, 의심해 볼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할때이 부분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풀어 주지 못한다면 운동을 하면서 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더 압박을 시켜서 더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동적으로 조금 더 이완을 시켜 주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네, 오늘의 운동을 하시기 전에 호흡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본인이 혼자서 셀프로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호흡은 어, 여기 흉골부 있는 부분과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어,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흉곽이 어, 움직이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흉골부는 호흡을 들이마실 때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그래서 들이마실 때 흉골단 요 밑에 있는 명치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천천히 내쉬고 다시 들이마실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떴다가 내려갔다가 떴다가 내려갔다가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갈비뼈 양쪽 옆에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잡아주시고 그래서 약간의 압력을 주세요.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그러면 이 손가락 사이사이가 이 갈비뼈의 사이사이가 늘어날 때마다 같이 벌어지거든요. 살짝 느끼셨다가 다시 갈비뼈가 벌어지는 어떤 속도와 벌어지는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흉곽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때 저항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몸에 불편한 다른데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오늘의 운동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호흡을 해보셔가지고 이 가슴 흉곽 부분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범위가, 운동 범위가 늘어났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근막이완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늑강근인데요 이쪽에 흉골을 기점으로 두고 양 옆으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손가락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뼈고 여기는 쏙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는 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손가락을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약간 고랑 같아요. 농사질 도 고랑 있잖아요. 이 움푹 들어간데 이렇게 손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또 다음 칸요 칸이 있겠죠? 그럼 그 칸에 손을 넣어서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또이 위쪽에도 있겠죠. 위쪽에도 음 이런 식으로 갈비뼈 사이사이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거나 단축이 일어나면 심장을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응.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그래서 흔들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길을 따라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걸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 자기가 자기 거를 응. 근데 이거를 계속 힘을 주면서 이렇게 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압력을 조금 더 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갈비뼈 있겠죠. 그러면 이 안으로 손을 넣어서 또 음. 그래서 이 밑에까지 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해주시면 돼요. 그,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가슴 가슴 부분 윗부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갈비뼈 이 사이사이는 간지럽기도 하면서 이쪽 부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가 골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건들지 마시고 이 윗부분에 있는 갈비뼈 늑간근만 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흉골부예요. 흉골부 음, 여기에 이제 갈비뼈가 만나서 이렇게 명치 끝까지 있는 이 뼈를 흉골뼈라고 그러는데 이흉골뼈를 여기서부터, 그럼 쇄골 밑에죠. 쇄골 위로 넘어가면 여기는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 누르시면 기침 나오고, 요 밑에, 여기를 잡아서, 양손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 어떻게 하죠? 어, 본인이, 본인 가슴을 이렇게 치죠? 어,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어, 이게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이 이제 답답하기 때문에 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먹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주먹으로 하실 때는 힘을 이런 식으로 꽉 누르는 게 아니고 살짝 비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먹으로 하실 때는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양쪽로 겹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치 밑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치 밑에까지 가신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연결해가지고 야구공 마사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와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공부 많이 하는 학생 엄마 분들이 이제 해주셔도 되고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만 해줘도 밤에 조금 더 숙면하고 가슴이나 이제 평소에 이제 어깨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잘 때도 힘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밤사이에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풀어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얘를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내려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목 전면부예요. 그래서 얘랑 연결된 이제 목 라인. 목 라인을 하실 때는 밑에 이제 어~ 짐볼이나 아니면은 뭐 아크 같은 게 있으면은 약간 누워서 거꾸로 아크에 있어서 누워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크 위에 누웠죠 아크가 없으신 분들은 작은 볼이나 아니면 짐볼 위에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벽에 같은 거나 쿠션을 대주셔가지고 목만 이렇게 열리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목 전면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성대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건드시면안 되고 그렇죠 여기 건들면 기침이 나오겠죠 그리고 숨이 갑자기 잘안 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시면안 되고 흉쇄유돌곤 있는 부분 여기 기시점에서 여기, 여기 보시면 은 쇄골에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거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올라와서 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귀 밑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자기가 혼자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래서 혼자 하실 때 여자분들은 이제 손가락 뼈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손으로 같이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눌러볼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 거기 아니고 음, 옆으로 음, 옆으로 이렇게 빗겨나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피부 마사지,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눌러서 그렇죠? 깊이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쓸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한 다섯 번까지 그래서 한세번 정도가 적당해요 세번 정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잡으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올려서 그러면 목 가까이 가시면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사실은 어, 평소에 사실 만질 일이 별로 없죠 로션 바를 때 빼고는 그래서 여기 를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여기 만져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근육이 사실 되게 강하기 때문에 피부 마사지 하시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세게 해셔야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제가 자세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본인 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대시고 이쪽 손으로 해야 되나? 응, 이렇게 해보세요. 응, 여기에 힘주고 있죠? 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된 여기 턱 라인 있죠? 여기 턱 라인, 이 부분이 이제 짧으시게 되면은 이제 두턱이 되기도 하고 음, 근육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기면서 턱 관절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하는 펴, 뼈, 턱 끝에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잡았죠. 꼭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음, 성대 이, 여기 바로 전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응, 다시 여기 직접 해보시면 여기 근막이 엄청 눌러붙어 있거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본인 손으로 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그렇죠. 여기를 그럼 본인이 손가락으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얘를 힘을 줘서 밑으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요 밑으로 먼저 내려가요. 이 밑으로 성대 나오기 전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요이 부분, 요이 부분이 늘러붙으니까요 부분, 이거 다 하시면 턱 라인 있죠. 턱 라인, 턱 라인도 같이 여러 번 해주세요. 응, 이때 턱을 너무 많이 들 필요는 없어, 그렇죠? 턱을 너무 많이 들면은 뒷목이 아프기 때문에 턱 라인, 턱을 너무 들지 마세요. 그래서 요귀 있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 턱선 있는 데까지, 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어깨 높이의 벽에 를 이렇게 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는 일직선 그리고 무릎은 90도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자세를 취해 주세요 가슴 부분을 풀어 줄 건데 가슴 부분은 대윤근과 소흉근이 어. 나누거든요 그리고 대윤근도 이렇게 보면 대흉근이 이제 큰 근육을 얘기하겠죠 가슴의큰 근육 요 흉골부 아까 우리 풀었던 흉골 부분에서 이렇게 붙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쇄골 부분에서 이렇게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다르게 스트레칭을 하고 이완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슴이 여기서부터 약간 사선 위쪽으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얘는 위로 이렇게 해서 이 손을 약간 외전시키면서 이렇게 길게 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 손으로는 갈비뼈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얘를 딱 누르면서 갈비뼈도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이 손으로는 이 가슴 부분을 이렇게 꽉 눌러줘요. 눌러줘서 고정을 딱 시켜주신 상태에서 얘갈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 반대쪽 요 엉덩이로는 어. 이런 흉추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몸통을 딱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상한 골두가 어깨 관절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잘안 늘어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정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툭툭툭 쳐준다던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근막 이완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번 찍혀 주신 상태에서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면 같이 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 주고요 그 다음에 쇄골단에 있는 거는 요 이렇게 밑에 쪽을 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쪽에서 향한 상태에서 요 쇄골부에 다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시켜 주는 게 좋아요 얘가 지금 같이 이렇게 같이 밀려서 나오죠 그래서 얘도 손바닥으로 이 부분을 요렇게 밀어 줄거예요 제가 잡고 이렇게 몸통이 뒤로 안 빠지게 해주신 상태에서 몸무게를 실어서 밑으로 사선으로 이런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많게는 다섯번 세번에서 다섯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쪽에 저항이 느껴진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나중에는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위쪽으로 스트레칭 유지해서 서클 돌리기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 사선 아래쪽으로 늘려서 근데 누군가가 조금 더 도와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겠죠 왜냐 고정점이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얘가 늘어나는 어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고정을 딱 시켜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흉근소흉근 같은 경우는 대흉근보다 조금 더 안쪽에서 어, 어깨와 여기 갈비뼈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깊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를 내회전시켜줍니다 아까는 외회전시켰죠. 대흉근할 때는 얘는 내회전시켜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늘려줍니다. 잘안 늘어나죠, 벌써부터.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어깨 상완 전완의 근막이 이렇게 늘러붙은게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외전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여기서 많이 걸려가지고 내려갈 때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여기는 조금 위험, 이 스트레칭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골두가 충분히 이렇게 늘어난 이 간격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늘려주면 근막이 엄청 당기죠 아까보다 더 많이 당기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밑으로 압력을 줘서 밀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만 주물러줘도 시원해요. 하고, 여기, 쇄골단 있는 부분, 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러줘요. 이렇게. 힘껏.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네, 네에 전시켰죠? 음. 그래서 제가 몸으로, 이쪽으로 밀면서, 스트레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이두간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원위치 그래서 한번 하실 때는 보통 한 30초 이상 하셔가지고 한 1, 2분 그래서 혼자 하시는 방법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하실 때는 침대에서 하시면 되는데, 옆으로 누워서 척추가 될수 있으면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무릎 90도로 끌어올려가지고 해주셔야지 허리가 다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제 여기 자세 자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밑에 이렇게 쿠션을 받쳐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아까처럼 해보세요. 지금 외회전이 된 상태에서 손바닥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이런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가슴 이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본인 어깨 부분들을 주물러주세요. 가슴 근육도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도 한번 이렇게 분리적으로 주물러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도 한번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렇죠. 응.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한 1분에서 한 3분가량 하시면 손이 이제 서서히 절여 오실 거거든요. 절여 오시면은 그때 팔을 길게 뻗으시면서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다시 한번 앞으로 원위치 할 때는 천천히 위쪽으로 팔을 올려서 원위치 천천히 팔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원위치 하시면 돼요. 손 한번 털어주시고 기다리시면은 절인 게 없어져요. 두 번째 아까 소용군 풀었던 부분 이제 소용군하고 연결된 전체 팔 라인을 푸는 거는 이번에는 내회전을 시켜서 옆으로 가서 될수 있으면 바닥을 붙여주세요. 근데 이게 잘안 붙겠죠? 그러면은 이 뒤쪽에 쿠션을 이제 받쳐주시는 거예요. 누르려고 노력하시고 얘는 뒤로 안 빠지려고 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각도가 점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쪽에 있는 갈비뼈는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시고 더 가려고 노력하고 얘는 누르려고 노력하시고 어, 이 상태에서 어, 집에 뭐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살짝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주면 훨씬 더 좋아요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꾹꾹 꾹꾹 이런식으로 주물러 주시면 은 어, 어깨 상완 전환의 어떤 긴장이 쉽게 풀어 질수 있습니다 양쪽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호흡 체크 흉골부터 움직임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저항이 얼마나 느껴지는가 양쪽 차이는 느껴지는가 뭐 이런걸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갈비뼈 양옆에 손을 집어넣으셔 가지고 이것도 운동 범위가 조금 더 충분히 늘어나는가 저항이 얼마나 느껴지는가 좌우의 어떤 불균형 그래서 처음 하셨던 호흡과 지금 하셨던 호흡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근막 이완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고. 호흡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칭이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흉곽을 넓게 늘리는 게. 그래서 이 작업을 한, 이 호흡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어 운동을 하시면은, 어, 오늘 근막이한 하신 게 조금 더 스트레칭까지 연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호흡이 편해졌고요. 그래서. 네네. 호흡이 편해졌고요. 목이 답답했던 게 굉장히 편안해지고. 목이 답답했던 게 편안해지고. 비염이 있어서 제가 코도 막히고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거예요. 코가 막혔었죠? 근데 네. 그게 조금 편안해지셨죠? 그렇죠? 네. 코가 좀 뚫렸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웃음> <응. 여기> 알아듣을까? <웃음> 그렇지? 어려울 것 같지? 너무 어려운 내용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지 지금?